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금 현재 23년 우리가 4월이죠 예, 작년 하반기 여러분들 어,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6개월 전입니다 이때 시장 공포가 어마어마 했었죠 다 웬만한 단지들은 다 20% 정도씩 하락하고요 그리고 어, 많이 떨어진 단지는 거의 뭐 40%까지 예, 빠진 단지들도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공포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시장 하락이 크게 나오고 급하게 나오니까 이게 뭐한두달 만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예, 부동산의 연착륙을 외치면서 이 완화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자 윤석열 정권이 5월달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5월달에 들어섰는데 이 10월달까지 한게 거의 없어요. 자, 5월달 들어서기 전에 임기 바로 이제 출발 전에 양도세 중과 완화, 예, 이거 하나 외에는 그렇다 할 완화책을 10월 달이 될 때까지 한게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 이후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예, 완화책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 대표적으로 지금의 시장 온기, 이 4월 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기분 그리고 시장의 온기는요. 사실 이때 나온 완화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월에 바로 15억 예, 초과의 아파트 대출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 송파의 에너지가 예, 급락했던 단지들 지금 보세요. 예, 거래도 많이 되었고 에너지 올라왔죠.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예, 이 대출 완화 때문에. 그러면서 강남 지역이나 용산 지역이나 할것 없이 고가 아파트 시장도 예, 거래량을 무려 네배나 예, 늘려놨습니다 네배나네 배나 예, 거래량을 늘려놨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얘기할 아주 중요한 게 예, 바로 13대책이에요 13대책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 전국적으로 에너지가 온기가 퍼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나왔던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규제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대거 풀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비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거 12월 달에 대출 완화랑 똑같아요 자 원래는 이 40%밖에 안 되는 대출이 예, 이거를 50으로 올려놨잖아요 예, 50으로 올렸고 또 비규제 지역이 되면 은 예, 70까지 예,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했때는 60까지 물론 DSR이 문제긴 합니다만 뒤에 DSR 무시하고 예, 특례보금자리론 쓸수 있게 예,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쓸수 있게 해가지고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쓰고 신규로 나서는 이 무주택자분들 굉장히 많았죠.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의 시장 온기 이 2월 3월 4월까지 올때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 6배가 올수 있었던 이유는 이 12월 1월에 있었던 규제 완화책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가 이렇게 거래량을 늘렸고 예, 급락지를 회복시켰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건 회복일 뿐이지 예, 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거래량이 정상화됐다고 라 보긴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풀어야 될 완화들 그리고 이미 예,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해결이 안된 것들이 꽤나 있는데 자 이게 아니라 여야 할것 없이 지금 모두 전세 사기에 몰두하는 바람에 자 지금 수요자들이 이것만 믿고 이 완화책만 믿고 청약도 하고 거래도 했는데 이게 완화가 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되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많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실거주 의무예요 자 분양받는 아파트 예, 실거주 의무. 자, 요거를 원래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3 대책에. 이거랑 같은 패키지가 뭐냐면, 바로 이 전매 제한 완화입니다. 자, 올해 가장 중요한 대여 예, 미분양이 많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 둔촌 주공, 예, 소형들 있죠, 소형들. 5984 말고. 이 소형들을 살려냈던 게, 바로 이 전매 제한 완화, 예, 실거주 의무 폐지. 요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중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전매 제한 완화는 시행령으로 바로 풀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전매 제한 완화가 되면 뭐합니까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도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게 입주 시점부터 2년 내지 3년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이거를 팔았는데 다시 분양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라는 소린가 예, 굉장히 말도 안되는 예,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발표해서 이걸 믿고 거래를 다 했고 청약도 받았는데 야당에서는 이거를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사기랑 이거랑 또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자이실거주의 폐지해버리면 또 갭투자 하는거 아니냐 갭투자 하려고 들어오는거 아니냐 그러면 전세사기 나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예, 보류 지난 정권에서 이 분양에 관련돼서 굉장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10년이에요. 10년, 최대. 그리고 우리가 둔천주공,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둔천주공 8년이었습니다. 8년짜리. 8년 동안 팔지 못하는. 야, 이거는 뭐, 죄, 형벌 아닙니까? 형벌? 분양받으면 8년 동안, 10년 동안 못 파는 거였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원래부터. 그런데 우리 국민은 참 착해요. 다 듣고 청약 받고 했으니까 자, 어쨌든 이게 완화가 되는데 최대 10년에서 에뭐 8년 이렇게 되던 게 이제 3년 1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8년에 해당했던 둔촌주공이 1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소형 사도 되겠다. 시세차입. 뭐 잠실에 있는 다른 소형 아파트랑 비교하면서 여전히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판이 된거 아닙니까 예, 원래 예상은 이제 뭐 59, 84요거는 완판이 되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다 2분양이다 이게 중론이었거든요 그리고 대출 완화해주기 전까지 중도금 대출 완화해주기 전까지는 84, 59마저도 예. 완판되는 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안개 속이었어요 사실 그때 분위기 최악이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시행령 개정에서 예,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실거주의무 폐지는 여야 합의사안이고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는 패키지인데 이거 두 개가 된다고 가정하고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많을텐데 이분들이 문제가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정확히는 21년 2월 19일 이후에 분상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자 민간택지 분양의 경우에 2년에서 3년 입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의 의무기간이 지금 살아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은 다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아파트로서 이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전매 제한 완화가 풀렸기 때문에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쉽게 분양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분양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다 보니까 전매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네? 했다가 이거 안 풀리면 은들어가 살아야 돼요. 분양받은 사람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이미 했는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야당, 민주당이 계속 이거를 보류시키고 전세사기랑 연관을 짓고 있는데 사실 이 전세사기의 주범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입니다. 주범이. 임대산법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냥 볼 때는 고금리 때문에 예 네. 고금리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단순하게 보시겠지만 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라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자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프까지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예, 평온하게 우상향 하던 전세가가 급등을 하는 시점 그게 딱 2020년 8월 이후 그때도 똑같아요 매매가 상승보다 더 크게 전세가가 올랐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세가가 무슨 미래가치를 보고 우리가 전세를 삽니까 예? 여기 뚫리니까 5년 뒤에 뚫리니까 전세가 올려줍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임대 3법이 그러한 폭등을 만들어냈고 반대로 2년 뒤에 금리의 타격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임대 3법의 그 부작용 때문에 급락이 또 나와준 거예요. 이때도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컸어요. 결국에 전세사기의 주법은 고금리와 임대 3법입니다. 네. 자 근데 자꾸 이 전세사기와 연관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 안 된다 이거는 주장하면 사실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정말 시장을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파트 시장하고 예, 지금 현재 전세사기 문제되는 건 빌라 오피스텔들이잖아요 생태계가 아예 달라요 아파트 의 생태계랑 빌라 오피스의 생태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 사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 산법과 고금리 때문이다 특히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맞닿게 된 아파트는 매매가가 크게 올라 주면서 예. 차이가 갭이 있었지만 이 빌라와 오피스텔은 갭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높은 가격 전세가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임대인은 좋아하죠 좋아서 융통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예, 돌려줘야 될 금액은 커지고 물건은 안 팔리고 또 전세사기에 대한 이 빌라 혐오 현상이 강해지면서 더더군다나 정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예, 돌려줄 수도 없고 이 사기꾼이 아닌데 졸지에 사기꾼이 되신 분들이 엄청 많고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파트에서 전세사기와의 연관성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 특히 청약에서 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고 해서 전세사기범이 늘어난다. 전세사기처럼 이 보증을 못 돌려주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담군다 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장을 못 담그면 결국 먹을 게 없어지죠? 똑같아요. 자, 전원세 금지를 해버리면 결국 실제로 바로 살아야 되는 사람만 청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청약 수요는 감소합니다. 당연히 이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고금리에다가 분양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게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 실거주 의무까지 해야 되니까 내가 바로 들어가야만 실거주가 아니라 지금은 돈이 없지만 2년 뒤 4년 뒤 6년 뒤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 맞추고 들어가는 사람도 실수요자잖아요 사실 왜그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당최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약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이 사람들 청약은 지금 무주택자 1주택 자들 밖에 넣을 수 없게끔 시스템이 이미 돼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고 투기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게다가 무주택자가 거의 청약 당첨되지 1주택자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다 내놓고 투기꾼이 양산 된다 정말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고작 6개월 전입니다 부동산 급락 폭락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든 다시 불씨를 살려야 된다 라고 완화책을 쓴게몇 개월 안됐다 라는 얘기예요자일삼대책 치면 이제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회복 됐다고 해서 다시 입장을 바꾸는 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 예 서민 실수요자들 정책을 신뢰한 수요자들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불렸던 이 실거주 의무는 청약수요 감소를 야기하고 이 공급 위축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약수요가 너무나도 절실하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거주해서 살아야 되면 이걸 매매든 전세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래를 막는 사유재산권의 거래자유를 막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정책을 실려 했을 뿐인데 자 최근에 일산대책 이후에 예 이후에 이게 진짜 완화된다고 믿고 청약 받으신 분들은 이게 폐지되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실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도금 금리 훨씬 높습니다 주남대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매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전세, 실거주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실거주 폐지되면서 전세 놓고 내가 2년 뒤, 4년 뒤에 살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분양받지 않는 이러한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던 무주택자분들 이분들은 뭡니까? 정책 혼선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야당 관계자분들은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세사기를 의식해가지고 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세사기는 임대산법이 주범입니다. 전세가를 필요 이상으로 올려놓고 급락시켰던 아주 악법이죠. 이게 주범이고 국민들을 둘로 나눴던 법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싸우게 만들고 소송이 몇 배나 증가하게 만들었던 법입니다 자, 이 아파트 전월세금지법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는 이 전세사기랑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건 임대산법이다 임대산법을 폐지해야 전세사기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걸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했겠죠? 강경하게 반대했으면 은 발표를 했겠습니까? 근데 1월 3일 때 예, 그때 10월 12월 급락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여야 합의 분위기였으면서 이제 급락 멈추고 회복세가 퍼지니까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또 실거주 의무 폐지 없으면 전매화는 아무 쌀때기가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분상지 아파트들인데 분양하는 것들 그렇게 되면 다시 또이 고가이거나 예, 위치 안 좋거나 이러면 미분양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전매 완화, 실거주 의무 페이지와 더불어서 3종 패키지인데, 바로 전매 완화했으면 전매 자체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를 막는 거가 또 뭐가 있었어요? 바로 단기 세율이 무려 70%니까, 최대. 팔지 말란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년 미만이면 45%, 1년 이상이면 일반 세율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양권. 주택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수 있다 지금 실거주의무 폐지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안될 거라는 보장이 없죠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려면은 이게 무조건 돼야 돼요 이거 안되면 미분양 해소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1월에 규제 완화책을 딛고 시장의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큰 에너지를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예, 이미 예, 지난 완화책에 도움닫기를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유자산 거래를 막고 있는 지금 이세 가지 대표적인 거 강남 3구 용산의 규제지요. 자, 취등록세 중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요거는싹다 없어져야지 이제 순환이 되면서 예, 온기를 넘어 회복이 강하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오늘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왜 보류를 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자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 매매, 전세, 거래 자유를 뺏는 행위예요 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예, 1억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노리는 전략 강의. 자, 얼마 전에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도 지금 상가 입주권 다 주잖아요. 자, 이걸 노려서 우리가 어디를 진입해야 되느냐. 어떻게 작은 돈으로 큰 차익을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링크 눌러서 참석 신청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돈 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